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성입니다 모두가 공유를 자주 했던 개성이고 연불에 반드시 나오는 개성이고 또이 개성 중의한 구절은 아마 대한민국의 세살 이상의 애들에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한 번은 들어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성이 되겠습니다 화엄경에 나와 있는 개성입니다 자기 용령이 암세 일체 불 응과한 법계 소하면 일체가 유심조인이라나 오 이 다불 경전의 꽃 화엄경 <놀람> 음, 화엄경은 이제 약찬계의 내용을 보고는 뭔 내용인지 잘 모르죠 어, 그런데 화엄경의 핵심은 어쨌든 화엄장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우주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가 아니고 어, 어, 장엄돼 있다 꽃으로 장엄돼 있다 빛나무로 장엄돼 있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논리를 피는 게 화엄경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고통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체증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오 증오, 해우에서 그치면 아무 시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고통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닦아서 증오하면 은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장험된 부처님의 세계다라는 논리를 피는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체가 의심조다. 일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의 조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마음먹기 달렸지 뭐 이렇게 이제 그할수 있는데 그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이치를 명확히 알므로써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체유심조는 여러분들이 아는 실상이 여러분들은 중생이기 때문에 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불교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야지 있어요 없어요 <웃음> 있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없다 근데 이제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있음을 전제로 한 없음이고 없음을 전제로 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음을 전제로 한 없음이고 없음을 전제로 한 있음 이걸 중도라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라고 얘기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 얘기하죠. 공즉 색색 즉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불교는 그 유를 얘기하지 않고 공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공왜 공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피고 있는 게 에, 이를테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야신경을, 에, 반야신경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걸로 채워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간법계에 일체의 심조. 만약에 사람이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3세 일체불, 일체 모든 부처님, 예,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시 공간 안에 모든 부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관하여라. 이게 중요해요. 마땅히 관하여라라고 하는 거 통찰하여라라고 하는 것. 관 통찰 이 관세음 조견온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관세음 관자재 보는 것이 자제하다.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자제하다, 자제하지 않다. 자제하지 않다. 이 꽃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는 건 보라색만 볼수 있으니 자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이걸 파헤쳐 보면 이 안에는 별 색깔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은 보라색밖에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좀 전에 없다를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보라색인데 스님이 없다 그러느냐. 보라색을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쳐서 이것을 전부 해체시켜놓으면 은 보라색이 있다? 없다? 없죠. 해체시켜놓으면 은 보라색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과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되어서 보라색으로 비춰지는 것이지 이것이 자체에 보라색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업성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고 그래서 업성대로 보지 않고 실체를 그대로 보는 것, 이걸 자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체를 그대로 보는 것, 관자제, 관세음, 세상을 에, 응당이 관하여서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관세음 그래서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 주인공이 괜히 인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회일수님이 반야신경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왜 회일수님이 반야신경의 주인공이 안 되냐 관 자제가 안 돼서 그래 자제가 에? 그래 보는 것이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응당이 관하여 보면은 법계의 성품은 에,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에, 이게 이제 매우 어, 알기도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데 이 이치를 잘 알면 불교를 안 것이고 이 이치를 잘 모르면은 아, 첫날 만날 해도 불교를 모른, 모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웃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하고 어, 이제 견주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체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음당의 법계의 성품을 관하여라 법계의 성품을 관하면은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거기에서 어, 깨달음을 증득한 것이요. 거기서 대자재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구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해도 구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죽음이라는 고통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중심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는 것이 죽기 싫어서 사는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고 생 노병사 노병도 사실은 그 고통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응?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통의 주인공 중심 안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죽음은 어찌하여서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 에? 그 죽음이 비롯된 걸 가만히 훑어보면은 일테면 그래요. 에? 우리가 눈, 코, 입, 귀, 육근이 있단 말이에요. 육 흔이 대상을 만나서 이게 중요해요 눈은 여기 보여지는 것들을 만나고 코는 냄새를 만나고 귀는 소리를 만나고 입은 맛있는 것을 만나고 또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접촉하면서 에이, 그 어떤 뭡니까? 느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가색상향 비촉법을 만나서 이게 이제 유기비 초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촉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촉을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느낌이 생긴 느낌이 보돌보돌하다 눈을 감고 손을 만졌더니보돌보돌하다 근데 눈을 감고 손을 만졌더니 왜 이렇게 까칠한가? 여자 손이 이렇게 까칠한가? 눈떠봤더니 회리스님 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이렇게 얘기해. 즐거운 느낌, 애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불고, 불낙수의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 가운데서 좋고 나쁨이 만들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함이 만들어지더라. 사랑한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미워한 것은 밀어내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대종성이 이쁘니까 대종성, 대종성 맨날 그러잖아요. 에? 어,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애 치가 되는 거야. 애취. 에, 치. 예? 어, 대정선만 그런 게 아니고, 만월심도 그래. 만월. 싫어? 아니, 저기, 그러면 안 되지. 응, 아이고, 만월심, 미안해, 는가 아이고, 우리가 말이 안 돼. 이번 달에 처음 오는 것 같네. 이 얘기는 애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애정이 있다는 것은 다음에 뭐를 해요? 취함이 있는 거예요 취함이 그 취함이 이제 마음 가운데 담묻었다이 얘기입니다 우리 고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애정이 없었는데 만났어 눈으로 보고 어이 그러니까네 아이참 좋은 느낌이 있어 애정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마음에 담묻었어서 애취 취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유가 생기는 거,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취해서 살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사네 못사네 그러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에 취, 뭐가 생긴다? 업이 생긴다. 유가 생긴다. 업이라는 것은 세련된 말로 유 그러는데 유는 불교에서는 본래 있다 없다. 없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대상을 촉해가지고 좋은 것 취하고 어, 싫은 거 밀어내고 그래서 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업이 만들어져서 업력이 생기는 것이고 업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음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 뭐예요? 생한다 사건이 생한다 생, 생은 생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다 노사 이해되세요? 저번 시간까지 설명한 건데 이해되시지? 어, 이해 돼야 돼. 이것이 이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걸 12 연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풀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서도 일체가의 심도존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찌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냐,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수 느낌이 있어서 애취.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며 집착하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업이 생겼다. 그래서 노사가 생겼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취하고 미워하면서 밀어내서 취하고 밀어내서 취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취한 거야 그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도 어디에서 비롯됐다? 어, 그렇지 합장해요 일체가 따라서 해야 돼 일체가 유심조인이라 나 슬요 죽음이라는 실체도 우리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죽음이 슬퍼. 죽음이 슬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에, 아베가 돌아가시면 잔치를 벌린다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네 죽음이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애착을 가졌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픈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시면 기쁜 것이고 죽음 자체는 슬프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얘기뭔 얘기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애착이 있으면 슬프고 미움이 있으면 기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마음에서 죽음의 현상이 슬프고 기쁜 게 아니고 마음에서 집착이, 애착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슬픈 것이고 애착이 없고 미움이 있으면 슬프다. 그러니까 죽음도 슬프고 좋고 하는 이것 또한 죽음의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일체의 의심조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런 거예요. 일체의 의심조다. 이 여기까지만 알면은 좀야았다할수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아, 이 좋은 예가 있는데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는 골태골태하고 이렇게 보기에 시원찮게 생겼는데 장교 출신이 장교. 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또 계급을 뛰어넘어서 아주 호령호령을 하고 제가 살았어요 군대에서 특권 권낸 그 지위를 누렸어요. 이제 그러면 안 돼, 요즘은 안 돼. 근데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 비밀 이제 어쩐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랬어요. 이제 뭐 까놓고 뭐 얘기하면은 그때 참모 차장이 아주 톡실한 불자였는데 그 사람 나 있을 때 총장이 됐어. 그러니까 그 참모 차장이 총장이 됐단 말이오. 그러면 그 양반은 누구한테 제일 고마워하겠어요. 나한테 고마워지. 왜냐면 내가 맨날 저기 어딘지 설악산 봉정암에 가서 맨날 기도했다니까. 막그 사람은 기도하러 가자 그래놓고 자기는 자고 있고 나는 밤새 삼천 배막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오. 어? 총장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고마워했어요. 고마워하지. 그러니까 보답을 하지 군대에서. 어쨌든간에 그래서 편안하게 어 이제 군대를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이 있었는데 군종병 아버님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어쩌다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상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일 아니었어요. 그 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뭐 이렇게 좀 에, 합의를 하고 뭘 하면은 좀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 이제 돌아가신 분 어머님을 찾아가지고 가서 이 아드님이 이렇게,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아유그 왼수 잘 죽었다 그게 첫 마디였대요 그 왼수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래서 전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가족이 왼수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왼수였든지 그 어머님이 자식 죽었다는데 잘 죽었다 그랬단 말이요. 합의가 얼마나 잘 되었어. 응, 그래가지고 형도 안 살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어쨌든 에, 그 내외분이 네 아주 독실한 불자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음, 굉장히 슬픔만 있을 것 같지만 은 사실 그렇지 않고 자식이라는 관계를 떠나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죽음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에 슬픈 미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어, 미움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자식도 달라지는 것이고 부부관계도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또 보면 은 예를 든다면 또 이런 겁니다 이또한번 써먹읍시다. 이것이 이제 컵이에요. 컵이죠? 아니 컵이 아니지 뭐냐면 접시죠? 그래 안 그래요? 접시잖아요. 그 접시인데 이 접시가 접시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접시라고 명명하고 접시라는 기능을 알고 있을 때에 접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시라고 명명하지 않으면 이거 접시가 아니고 한낱 그냥 물건에 불과해. 그리고, 어, 이 이제 소위 물건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 있겠죠. 예를 든다면은, 꽃받침을 하면은, 이건 꽃받침이 되는 것이고, 일테면은, 어, 또, 저기, 도둑놈을 잡으려고, 뭐, 이제, 옆에다 이제 준비해 놓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이거를 쓰면은, 이건 무기가 되는 것이고, 기타 등등해. 이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접시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인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접시가 아니란 말이야 접시로서의 생명이 부여되려면 기능이 부여되려면 우리의 인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접시야 이거 음식을 담는 거야 라고 했을 때의 접시로서 비로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상의 기능이 있고 대상의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이 전제되어야만이 모든 것은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돈이 좋잖아요 돈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 이테면뭐또살수 있고, 합의가 되고, 우리 이 시간에 있을 때, 돈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고, 돈이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개나 돼지한테 돈 줘봐, 좋다 그러는가. 응?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스님 말이 틀린가, 맞는가, 부처님 말씀이 틀린가,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응? 에 개, 어, 이게 뭐냐, 뺐다고 하나, 여러분들, 이제 이길 뭐 가다 죽든지 아니면 식당 가 가지고 버린 거 뺐다고 하나 하고, 돈 100만 원 하고 가져가 가지고 걔한테 <웃음> "야, 너돈 가질래, 뺏다고 가질래?" <웃음> 그럼 백이면백마리가돈 필요 없다. 그래, 왜 그러느냐? 걔한테는 돈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이 있어야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 마음이 돈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응 뭐가 되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가 되겠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부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만들어지고 공락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이건 두렵고 저것은 좋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본다면 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개조해야 된다는 개조. 응? 그렇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실, 유 실체가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착각한다는 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네 업성이 그래서 보는 것이지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대상이 지옥이 아니고 대상이 나쁜 게 아니고 삶이 지척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건네 마음의 업성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예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간단히 끝내야 되는데 우리 절에 베트남 스님이 계세요 이름은 심상 베트남 스님이 계신데 엊그저께 제가 베트남 스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예, 주말에 베트남 법회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유학생인지 아니면 저 이주여성 시집 온 분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되면 이 유학생 중에서는 예, 유학생이 몇 명, 이주여성이 몇명 유학생 중에서는 전주대가 몇 명, 전봇대가 몇명 이렇게 해서 법회 일지를 써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심상스님이 꼭이 변명을 내고 저 변명을 내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하냐 이것은 당신네들 법회를 하는데 기본적 자료가 된다 어느 대학교에서 몇 명이 오고 이것이 에몇 명이 오는 걸 봐야 이 대학이 왜 자꾸 사람이 줄고 이 대학은 왜 느는가를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왜안 하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안 하려고 그러냐 내가 폼에 다 만들어 준다는데 왜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아, 내가 얘기했잖아. 당신의 법의 분석을 해가지고 뭘 보완해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는 자료, 기본 자료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니라고. 어디다 주려고 그러냐고. 그게 뭔 얘기냐면은, 베트남에는요, 절에도, 그 이제,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절에도 공산당에 반하는 그러한 에, 되면, 에, 소리를 내거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본에는, 소위 정부의 첩자, 공산당의 첩자가 스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보기엔 내가, 여기가 베트남 같이 똑같이, 정부가 있고, 정부의 첩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이 기록을 해가지고, <웃음> 정부에 보내가지고. <웃음> 여기 몇 명이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오고, 이런 정보를 주는 접자 스님으로 보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생한테, 이게 통역을 맡은 학생한테 나중에 나가서, 저 스님 무슨 음모가 있다, 음모. <웃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요는 뭔 얘기냐면 그 스님 살아온 환경이, 성장의 배경이,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업으로 작용을 하고 업이라는 건 세상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불교는 뭐예요? 여기 앞에 봐요, 여기 그렇지. 불교는 뭐예요? 그렇게 보는 너를 의심하라는 거야. 화두는 의심하여라, 의심하여라. 네 생각, 네 생각을 의심하여라. 그래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어. 일태면 이런 거예요. 네가본 것은, 네가본 것, 생각한 것은 뭘 전제로 본 거예요? 정보를 전제로 봤어요. 그걸 업이라 그래. 응? 업은 미래의, 그,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이잖아요. 과거의 것으로 현재를 비추면은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이 도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왜 너는 과거는 흘러갔고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그럼 과거에 반복된 현재 현재에 반복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죠 그러니까 자꾸 불교에서는 없다라는 거야 없다. 본래 없음을 알아라. 네 업성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돌이켜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어. 에이, 여러분들이 전부 중생이 자꾸 과거의 업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의 미래는 찬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혁명. 이것은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그 어, 대상. 내가 바라보는 시각 너머의 것을 볼수 있는 것이 혁신혁명이에요. 예. 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팔자 바꾼다고, 에휴, 팔자 바꾼다고 여러분들이 정초되면은 또 이제 뭡니까? 예? 응? 점쟁이 집 가가지고 그냥, 응? 뭐 그냥, 뭐 알아보고, 부적수랑 부적쓰고 재수없다 그러면 투닥거리 하고, 응?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성을 소멸해야만이 새로운 세상, 업성 너머의 세상을 봐야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팔자가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내가 이 기,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따라서 하세요. 얘기가, 따라 길어지면 안 된다. <웃음> 길어지면 안 된다. 봐요. 미래를, 뭐, 잘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자기 틀에서 벗어났을 때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 를테면 주인으로 살아라. 이 얘기에 주인으로 살아라. 주인으로 살아라는 것은 과거에, 과거라는 건 전부 뭐예요? 우리가 교육받아진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직간접교육이에요. 직접교육이 있는 가 하면 간접교육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걸 바탕으로 하면은 어? 주어진 것 너머의 걸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은야 무슨 뭔뭔 뭔, 나르는 자동차가 있어. 응? 뭔, 뭔, 뭔,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로 봐? 이것은 과거에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거야. TV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전부 과학 문명이라기 그렇단 말이야. 과거의 지식만 가지고 그것만 매달려 산다. 과거의 지식을 뭐라고 우리는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업. 어, 그것만 가지고 바라본다면 은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 문명을 누린다는 건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육 지어진 그 업이라고 하는 것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불교는 지식을 요구해요 지혜를 요구해요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란 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 반야라고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네 지식 너머 네 경험 너머 업에 넘어 것을 볼수 있을 때 그때 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 지혜 반야가 주어졌을 때 미륵의 세상이 온다 이해돼요? 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뭐 창의적 교육이니 무슨 뭐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식 너머의 지혜를 증득했을 때업너머의 새로운 것을 봤을 때 통찰, 나의 견해, 업의 견해를 넘어 통찰을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은 그래서 요는 일체가 유심조다 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 달리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보여주는 대상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니 그 마음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체유심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응? 합장하세요. 같이 한번 해봐요. 네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니 스스로 돌이켜 마음을 보아 본디 없음을 할때 올래 무일무림을 알 때에, 대해 차제, 대해 탈이 있는 이라나, 오호, 아미,